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루토스의 콩콩입니다. 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서 90일 스트리밍 제한 조치를 받은 지한 3일째 지났는데요. 어, 유튜브 쪽에서는 이제 따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그래서 KBS 미디어, 그 저작권 담당자랑 통화를 해서, 어, 저희의 사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어, 저희가 했던 그 내용, 참작할 수 있는 내용들, 어, 소명해서 메일을 보냈고요. 지금 그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과가 바로 나오진 않고 좀 걸린다니까 어, 그때까지 그때까지는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이제 스트리밍을 하고 어, 그리고 나서 녹화본을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저도 몰랐는데 유튜브 다른 계정으로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우회 어, 우회 스트리밍 그 활동으로 잡혀서 어, 그거 자체도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자체도 규정이 위반되는 행위라서 어, 유튜브에서 스트리밍을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여러분들도 좀불편하시 불편하시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어, 스트리밍을 하고 그리고 나서 녹화본을 유튜브에 올리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자, 일단은 어, 지금 영상을 올리는 그 이유는 이러, 이러한 지금 상황을 좀 설명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거의 뭐 매일 매일 매일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녹화방송 댓글에 어, 댓글 밑에 댓글에 여러분들이 요청 종목을 적어주시면은 이따가 한 저녁 8시 전후로 해서 아프리카 스트리밍에서 어, 여러분들 종목을 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 요 밑에 댓글로 여러분들 요청 종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청 종목 주실 때그 양식 아시죠? 어, 심볼 그리고 기축 마켓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8시에 아프리카에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8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